코리아 e a n 1유튜 u 채널 b e c 왔다 n 어진행 Welcome to Wata. w a s s a c 도 i n g 는 a t a Wata. Wata. Wata. Wata. Wata. Wata. w a t t a 난생 처음인 듯 합니다 사람들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지 않고 다만 노천온천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온 호텔 수영장에서 자유스럽게 수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거리가 얼마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갔다가 한번 돌아와 봅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출수도 있지만 영하 10도 정도의 날씨에도 수영장 물이 따뜻해서인지 온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즐거운 수영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